오늘은 지리산 둘레길 육구가 수철에서 성심원 코스를 걷습니다. 시작점인 수철 마을은 옛날 무쇠로 터치나 농기구를 만들었던 철점이 있어서 무세점 또는 수철동이라 불러온 마을이라고 합니다. 지리산 둘리길6호스는요 수철, 서흥시방 구간은 경남 산천군, 금서면수철리와간성면방목리 경호마을이 있는 12km의 둘리길입니다이 구간은 지리산 정적지 수리다리안 수철마을에서 지망마을, 평촌마을, 대장마을을 거쳐 산천읍을 휘더라, 흐려는 경호강을 따라 걷는 내리교, 한반마을, 바람재 풍연마을이나 서육시반에 이르는 코스입니다 아, 아주 멋진 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나무들이 아주 정적게 많이 쌓아 놓으셨습니다 목결 따뜻하시겠네요 원래는 우측 다리를 건너서 둘리길은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좌측 도로를 따라서 약 150m 정도 지망마을로 들어서면요 그 유명한 자연 동천과 출례대가 있으므로 자극을 구경하고 가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좌측 바위면에오건 선생이 이름 붙였다는 자연 동천과 출례대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연 동천 및 보랏빛 연기가 피어오르는 성계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는 천유동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다시 되돌아 나오니까요. 저 앞으로요 지금 물레방아하고 옥계정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좌측으로 멀리 보이는 산이요 흘봉산 그리고 좌측에 왕산이 지금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거수을 지금 앞둔 벼들입니다우리도 풍년이랍니다. 이 지리산 둘리길을 걸을 때 가장 좋은 점은요 저렇게 이제 이정표가 곳곳에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헤맬 일이 없으니까요 마음 편안하게 정말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리산의 가을을 정말 한이많이 담아서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말 가을을 알리는 코스마스 환짝 폈습니다 이곳 은 상당히 주의 구간입니다. 네, 담배라. 네, 위에가, 오른쪽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잘안 보이거든요. 이쪽에서 좌측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고구마를 수확하셨는데요. 고구마가 좀성나이 나왔습니다. 대장교를 또 건너갑니다. 지금 1호 고속도로 하나 있는데요. 통영 대전 고속도로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길 지리 안내도인데요. 물길은 기상 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강변 식당을 지나가는데요 이쪽 식당이 더 맛있다고 소문이 좀 자자하다네요 이 길은 벚꽃이 필 때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안전 벚꽃나무로 가로수를다 조성해 놨습니다. 아주 쉬어가기 좋은 정장입니다. 이곳에서요. 직진 방향 우측은 지성마을과 주곡마을을 거쳐 내리저수지역 주곡사를 지나 한국의 명소 백선에 선정된 선녀탕에 있는 웅석계곡으로 올랐다가 바람질로 내려서는 긴 코스이고요. 좌측으로 내려서면 한반 마을을 지나 남강 우측 강둑길을 걸어 바람질로 올라서는 짧은 코스입니다. 오늘은 이쪽 짧은 코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펜션 한방찜질하는데요. 지붕이 거선 모양입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오른쪽으로는 요 웅석 관광 농원이 살 잡고 있습니다. 네, 차츰 고도를 높여서 바람째로 가고 있습니다. 약간의 오르막 포장도로를 네, 올라야 됩니다. 이것은요 투영 작물을 재배하는 사유지의므로 주인의 허락 없이 출입을 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취 편으로요. 산청 건물이 나타났는데 산천군 가축 분뇨 처리장이랍니다. 돼지 <놀람> 검사가 좀 흔들어지게 꽃이 혔습니다